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리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안맞아 나랑 이런건 <웃음> 자 일단 업데이트 사항이 총 두가지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와있는 사항은 업데이트 사항이 두가지고요 첫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의 UI가 바뀝니다 일단 U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는 화면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가지 뭐 챔피언을 들어가는 그 화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석이나 상점 같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개편됩니다 어 바뀌게 되었고요 모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네, 지금이랑 상당히 많이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챔피언을 클릭을 하면 챔피언 밑에서 어, 이 챔피언의 설명이 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챔피언의 옆에서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만개라고 적혀있고 여기 파이팅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파이팅 패스! 처음 시작할 때 파이팅 패스를 어, 구매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팅 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양이 바뀝니다. 원래 파이팅 패스는 위에서 아래로 어, 클리어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파이팅 패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클리어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모양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요거 이게 대체 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음, 이게 뭐지? 유어 로퍼 음, 이건 과연 뭘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상점 역시도 이렇게 좀 잘려서 잘 안보이지만 어, 상점 역시도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볼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음, 아이콘 모양이죠? 원래 기본 자기 플레이어의 스탯이나 어, 아니면 오라또뭐 자기 검이라던가 그 스킬? 퀘스트? 등등을 보려면 은 자기 캐릭터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모양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총에서 이렇게 막 보는 거 뭐지? 스코프 총에서 스코프 보는 것처럼 모양이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아마 파티겠죠? 세 번째 모양 이게 아마 챔피언? 아닌가? 이거 뭐지? 이별모양이 약간... 반지처럼 생긴 이 모양은 대체 뭐지? 어, 이거 설마 파이팅 패스인가? 약간 투구 같게 생기기도 했고 아니면은 반지 같게 생기기도 했고 음... 거래? 어,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 상점이겠죠? 네, 이거 상점이고 그리고 약간 눈 화난 것처럼 보이는 이 표정도 있는데 이건. 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UI 개편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새로운 검 스타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문 스타일. 어, 이 달이 다리, 달이란 뜻이지? 어, 달이란 뜻의 문 스타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새로 나오는 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스킬이 와, 굉장히 멋있게 등장합니다. 아, 네.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네, 스킬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때이 검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거일 겁니다. 우리 귀멸의 칼날. 음, 귀멸의 칼날에 다의오흡이겠죠 네, 귀멸의 칼날에 아마 다의오흡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렇다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오흡이나 아니뭐 바람의 호흡 어... 번개의 호흡 등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챔피언으로 등장을 원했는데 네 아쉽게도 검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네요 일단 제가 지금 제일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원하는 거아 맞아 아 바람 번개 있구나 아 미안 어 죄송하네요 네 바람이랑 번개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어... 그...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뿅. <웃음> 아 제리츠 챔피언으로 좀 출시해줘 제리츠 챔피언으로 출시해줘 나 제리츠 갖고싶어 아무튼 지금 보면은 새로운 어, 달의 호흡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어? 달의 호흡이 등장을 했고 이번 달의 호흡도 굉장히 좀 멋있게 등장을 하죠 꽝 약간 나가는 스킬, 이이 이 모션 약간 인누야샤 떠올린다. 인 어, 이누야샤처럼 그... 바람의 상처? 바람의 상처! 약간 그거를 좀 떠올리게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달 모양이 보이시죠? 음... 이런 초승달 모양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총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업데이트 사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뭐 간단하게 또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게임은 아니지만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의 후속작 우리 애니 레전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레전드가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나름님 애니 레전드 언제 나와요? 나름님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후속작 언제 나와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도 제가 애니 어,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트, 아, 애니 레전드가 언제 나오는지는 우리 여러분들께는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점. 아직 예약가안 나와서 그래요. 자, 애니 레전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두 명이 있죠? 일단, 제상으로 이거를 옷차림만 봤을 때, 우리 도플라민고 같고요 그리고, 여기, 어, 우리 검을 들고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미오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오 마찬가지로 애니 파이딩 시뮬레이터에 못지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오 아, 로우라고? 나 모자때문에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자때문에 미호크라고 생각했는데, 로우라고? 아 그래요? 로우 어떻게 생겼더라? 거미 로우라고? 아 근데 로우 모자가 아니지 않나 저거? 이거 트리플 가로라고 있거든요. 어. 어. 이거 거미 거미 로우 거미 아닌 것 같은데. 음. 아 거미래 급그 옷이 로우 로우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음. 모자는 미오크 건데, 검은 로우검. 음... 일단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뭐 마찬가지로 보면, 뭐 도플라밍고도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어, 뭔가 도플라밍고... 그 트레이드마크인 그 선글라스가 없어. 그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 자, 뭐 아무쪼록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애니 레전드도 새롭게 뭐 업데이트 준비 중이고, 지금 새로운 게임으로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로우인지 미호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새로운 시규 캐릭터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시규 캐릭터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그러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에 트리파이갈로우도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플라밍구도 없어서 과연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랑 겹치는 그런 챔피언들이 등장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새로운 업데이트 공지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나름이었습니다